으 설마 이것도 10뽑에 나와주진 않을까? 나와주지 않을까? 아 그치, 10뽑에 이것까지 나오면 좀... 그렇겠지? 자, 이1 0 제발... 어 이게 나 지금 더블 산이 너무 많아요. 제발, 제발. 할수 있다. 아 피클 너무 나이 나가게 됐는데 할수 있다. 오 공사 뭐야? 할수 있다 아 잠깐만 이거 생긴 게 크림이 아니잖아 아니 아 픽돌 진짜 제발 제발 픽돌 픽돌 조 그만해 아 이거 픽줄 해버리면 안 나올 것 같은데? 아, 아. 망했다. 망했어. 망했어. 망했어. 이거 오성이 아니 픽줄돼서 그래. 야. 아, 망했어. 어, 뭐야? 당근, 당근 땄다 얘가 제일 그 토끼 같아.